숲으로 숲으로 숲속을 지나가요 숲으로 숲으로 숲속을 지나가요 파스락 파스락 바스락, 바스락 나뭇잎 밟는 소리 파스락 파스락 파스락 파스락 파스락 숲을 지지나요요으으숲으으로 y o 을지나가휙 휙, 휙, 휙 바람 부는 소리 휙, 휙, 휙, 휙, 휙